영상들이 뭐 초보자들을 위한 영상들이 없다고 해서 그냥 뭐 업체 홍보도 할겸 장비 자랑도 할겸 초보자들을 위한 실시 선반 세팅 방법 및 조작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어색하지만 재밌게 봐주세요. 일단은, CNC 선반을 함으로써, 중요한 거는, 안전이겠죠? 뭐 안전화도 신어야 되고, 장갑도 껴야 되고, 날카롭다 보니까, 손이 닿지는 위험이 많아요. 회전은 하는 거고.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안전하면 이게, 척. 척이 회전하면서, 조. 조. 따라보이버의 자원은 브라보를 잡고, 회전을 하는 느낌. 회전을 하는 된, 보전을용 나타낸 것, 보를 브라보를 브라보를 브서를 돌려서 를 브라보를 브라보를 브라보를 브라요를 브라보를 브라보를 브라보를 브라보를 브 올려, 올리고 온 버튼을 눌리면 은그 다음에 전비가 이렇게 켜지고요 요즘 장비들은 이렇게 보수용 꽃이 뭐 이렇게 나오는데 유틸리티 들어가서 제일 마지막 거 켜지게 되면은 보소용 표시, 이걸 눌리면은 저희가 기존에 보던 이 장비가 나와요. 검은색 화면에 이렇게. 옛날 거는 흰색 화면에 나오던데, 좀 그렇고요. 일단 일단은 기계를 뜰 때, 상태로 보통 끄기 때문에 칠 때는 반대로 비상정지 상태라서 비상정지 오른쪽으로 하면 풀려요. 풀리고 물리면 비상정지. 손이 긴급하게 끼었을 때풀린다고해놓 장치고요. 하고 이게 머신 레디. 유압을 넣어주는 거죠. 유압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금 물은 일부러 제가 이렇게 꺼놨는데 사가 돼 갖고 그다음에 보통 장비들은 시작하면은 원점 복귀를 해줘요. 근데 요즘 장비는 이렇게 안 해도 되긴 되는데 일단은 다른 장비들들준을 많이 쓰고 이 장비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원점 복귀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앞으로 당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조그라는 기능을 눌리고 음... 설명 안되네 조그라는 기능을 눌리고 자, 조그라는 기능을 눌리고 앞으로 Z 마이너스 앞으로 가면 은 장비가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움직여요 물론 핸들로 해서 이게 핸들이거든요. 이거를 돌리게 되면 이동을 해요. 하고 앞으로 당겨주고 x, x 아, z니까 z는 앞으로죠. z가 일로 x가 밑으로 위로 z는 앞뒤위 아래 x는 x 이걸 바꿔줘요 또뭐버튼눌려서 x 로 하는 것도 있고요 밑으로 내려주는거죠 <웃음> 기계를 한 중간정도 위치를 하게 한 다음에 온전 복귀 표시 눌리고 위로 원전복귀 완료를 는 말이에요. 이제 원전복귀가 완료되면은 공회전을 보통 돌려줍니다. 공회전을 돌리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수동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m d i 를 누르면은. n d i 를 눌리고 프로그램을 눌러야 해요. 네. 카메또 오랜만에 만드는데. d i 를 눌리고 프로그램 눌리면은 이런 표시가 뜰 거예요. 여기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M 왜 오셔야 돼요? 43, 41이 저속 기어, 43이 고속 기어라고 보는데요43 하고 EOV, 그냥 43 EOV S 뭐 200을 주겠다. 200에 M3 정회전. 정회전 놓고 Input. 그 다음에 척이 언클램프 돼있죠 이걸 돌려줘요 그러면은 불이 들어올거예요 척이 벌려져있지만 이게 잠긴 상태다 라고 인식을 하는거 거든요 반대는 이거겠죠 이 상태로 MDI이고 스타트 그러면은 공회전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일단은, 이거는 기본적인 아침에 시동, 아니다, 시동이란다. 기계 켰을 때 워밍업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하려고 했더라? 기본 워밍업입니다. 다시, 뭐, 빠르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 에디트. 이거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돌리는 거고요. 메모리. 이 저장된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위해서 쓰는 거. MDI. 이건 수동으로 내가 프로그램을 일일이 짜줄 수 있을 때, 짜주고 싶을 때, 공회전을 한다던가 조호를 닦는다던가. 그럴 때 사용하는 게 MDI고요. 다음은 원점 묶기. 이거는 처음에 기계 실행할 때, 원점 묶기를. 해줌으로써 센서를 이렇게 접는거고 어, 뭐 가공 중간중간에 깎고 나서 자기 자리를 찾아갈 때도 있는요다 어, 저는 뭐 이게 짧은 기계들은 귀찮으니까 다 원점으로 다보해버리는그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그 조그가 뭐냐 이거는 뭐지? 앞으로 뒤로 가는 거 빠르게 한다고 보 대신 이거 노란색깔 눌리고 이걸 눌려요 어, 엄청 빠르죠 반대로 화살표 눌리고 해도 돼요 대신 이거때 충돌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좀 조심해서 써야됩니다 좀 음식해지면서 이렇게도 쓰는데 어떻게든 충돌이 항상 따른다른 걸 생각을 하고 써야돼요 그래서 근사치에 와서 미세하게 조정하기 위해서는 핸들 핸들 이거죠 이거 이게 단위가 하나의 0.1000분의 1이 될수 있고 단위가 보면 1.1000분의 1이 될수 있고 100분의 1이 될수 있고 0.1이 될수 있어요 <웃음> 그래서 그거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저 라피드 아 이걸 주는아겠네 <웃음> 이게 핸들이거든요 우리가 1000분의 1씩 이동합니다. 1000분의 1, 0 0 0분의 1, 0 0 0분의 1, 이렇게 1000분의 5를 이동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칸 이동하면 되겠죠. 우선 x z 는 X 앞으로 뒤로. 아야! 점점! <웃음> z 앞으로 뒤로, X 밑으로 위로. 그런 차이가 있어요. 차이 난다. 그렇지 그렇게 이동을 해요. 이게 위아래, 위아래 B 이거는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받는 뭐 0.1 이렇게 하면 0 1씩쭉이동 하는거죠 그리고 이거는 절상류 옷 눌리면 절상류가 나오고 오픈 눌리면 절상류가 안 나와요 프로그램에서 절상류를 틀어도 그 다음에 이거는 칠컴베어칠컴베어는 바닥에 있는 절삭류 처리장치라고, 아, 절삭, 어, 아, 절삭이란다 칩. 칩 처리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이걸 눌리면은 저절로 이렇게 이동을 하죠. 이동을 해서 저렇게 팁통으로 빠지게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기계 안에서 청소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일단 이걸 끄고, 그 다음에 뭐냐. 자, 이거 이거는 FWD 정회전이라고 해요. 옆에 거는 리 리버 뭐고? 옆에 요역회전 옆에선. 정회전은 이렇게 정회전은 척 조가 조가 나를 공격해요. 간단하게 조가 나를 공격하는 게 정회전이에요. 이렇게 보면 조가 나를 공격하죠 이런식으로 이렇게 우측으로 도는거예요이이 이 기준으로 보면은 우측으로 도는거죠 우로 보고 우로 보는데 이로 때리죠 우로 때리죠 이렇게 공작물이 물리면은 이게 정회전 그 다음에 반대편 이거 옆에 거 눌리고 다시 역회전 공장 제제 제 밑으로 치는 거예요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아 뭐라 설명이 애매하네 <웃음> 왼쪽으로 돌아요 왼쪽으로 척을 척이 이쪽이면 왼쪽으로 돌죠 네 이거 <웃음> 조그 조그 이거는 작은 기계들은 잘안쓸 거예요 이게 척이 이거 18인치 척이라 이게 되게 무겁거든요 근데 이거 저속기아모드에서 이거를 안돼요 잘 안돼요 그래서 조그라는 모드를 눌려서 눌리 계속 눌리면 계속 눌리면 계속 돌아가고 놓으면 멈추고 돌아가고 멈추고 그 다음에 1번에 만약에 1번조를 끼웠잖아요 돌려서 2번조를 끼우고 3번조를 끼우고. 이거는 좀큰 장비들은 많이 쓰는 좋은 기능입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아, 플러스 있고, 마이너스 있고. 그러면은 툴넘버가 뜹니다. 툴넘버는 뭐, 아시다시피 털에 부착된 뭐, 번호를 알리는 건데, 공부넘버죠. 공부님 건데? 지금은 11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쪽이 정 위치라고 보면 되고, 내가 만약에 1번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걸 1번으로 한 다음에 깜빡깜빡 거리는데 중간에 걸어야 돼. 그러면은 1번이, 1번, 1번 부분가정 위치에 오게 됩니다. 만들었던 건 마찬가지예요. 패턴 온도냐, 위로도냐의 차이는 몇 번을 바꾼냐에 따라서 많데 이건 별 중요한 기능은 아니죠.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디테일하이알필요 없고요 이쪽으로설 양을 한쪽으로 그 다음에 이거는 회전 넣는 거고 아까 전에 뭐 대충 뭐 정회전 이거 하면서도 이끄셨을 거고 자 이거 스피들기어 이거는 옵션이에요 10인치 이상부터 아마 장비가 옵션으로 나오고 넣냐, 넣냐 안 넣냐고 있겠지만 옵션을 뭐 현장비들은 저속 기어, 고속 기어를 나눠서 나오는데 저속 기어 때는 어, 기계가 힘을 많이 받으니까 맞아, 맞아, 아, 다시, 다시 다시 공작물이 크고 부하가 많이 차면은 힘을 많이 받겠죠. 힘을 많이 받으려고 받으면은 기계에 무리가 가겠죠 그래서 저속 기어로 긴 상태에서 가공을 하면은 기계 부하가 덜해요 그러니까 저속기어는 기어 이빨끼리뭐 이렇게 벨트도 물론 돌지만은 힘을 꽉준 상태로 도니까 큰동장물을 안전하게 가공할 수 있는 장치 보통 저는 황사 때 많이 씁니다 그리고 정사 때는 아 황삭 때는 아 저속기어때는 회전이 500에서 550정도 밖에 안올라가요 아무리 회전을 넣어도 파라메타상 회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거는 뭐, 안전장치라고 보면 돼요. 이쪽이. 막 엄청 큰 장비를 회전 막천식 줘버리면 물건이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인명사고로 발생이 되니까. 그런 안전장치고요. 그 다음에 저속, 한번더 눌리면 저속 끼어 다음에 고속 끼어. 고속 끼어가 뭐냐? 간단하게 벨트 타입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 10인치 미만의 장비들 고회전을 놓기 위한 그런 장치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저속과 고속이 나눌지는 뭐라는 거. 상할갈때 저속 기어, 정사 갈때 고속 기어라는 느낌으로 사용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 이 위에 걸로 위에 걸은 이거 두 개는 솔직히 저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뭐 양산집에서 뭐 연속 가공할 때 쓰는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어서 설명을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싱글 블록, 이것도 옵션 블록, 이것도 안 쓰고, 이거세 개만 쓴다고 하는데, 이세 개. 아, 이거세개 중에 설명을 하자면, 싱글 블록을 프로그램이 여기 룩. 하나 하나 하나 한줄한 한 줄씩 읽어 나가는 구조예요한 줄씩 싱글 눌리고 스파트 스파트 하면 한줄한줄한줄한줄한줄 이렇게 나가거예요 아, <웃음> 다음에 싱글 그렇고 옵션 스탑 이게 아주 좋으니까 둘좋 제일 많이 쓰는 게있예요 옥션시탑은, 이렇게, 프로그램은 뭐, 일단은, 외우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외경공부 한섹터그 다음에, 단면 뿜이네요, 이거는. 단면 뿜한섹터 이렇게, 공정, 공정, 공정, 공정을로나잖아요그 다음에 그때, 구분을 짓기 위해서 M1을 써줘요. 뭐, 다 그런 거는 아니고, M1을 써주는데, 이렇게 두루루루 읽어내리다가 M1이 되면은 이게 켜져있으면 옵션 정지가 켜져있으면 멈춰요. 여기서. 그래서 한 공정 공정식을 볼수 있는 아주 유용한 기능이죠. 유용한 기능이고, 이거는 보통 세팅할 때, 초반 세팅할 때 많이 씁니다. 그런 세팅할 때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드라이를. 아, 이거는 상당히 유용한 거예요. <웃음> G1 가공을 G0처럼 지나가는건데 우리가 사이클을 쓰다가 막 정지가 되잖아요 팁이 나가서 뒤로 빼서 다시 팁을 갈잖아요 갈고 헛가공을 하잖아요 깎은데를 또 깎, 깎으니까 깎을게 없으니까 이걸 눌리면 은 엄청 빨리 가공이 돼요 G1을 G0으로 만들어 주는 기능이죠 간단하게는 <웃음> 그래서 식수를 때는 식도를 눌려갖고 항공정 항공정 해서 미가공될 미가공 때는 빨리 보내고 이제 가공식점이다 하면 이걸 끄고 스타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초보자분이나 뭐 숙련자분들도 실수를 하면 가공해야 될 부분에 퍽 들어가면 기계가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기능이 <웃음> 이거는 일단 초보자분들께서는 안쓰는게 좋고요 어, 중수 고수들도 조금 조심해서 써야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보 이쪽은 조명 라이트 라이트 기능이고 이거는 심압대예요 심압대 표시인데 아, 시동으로 아. 모두를 수동으로 해놓고 해야 돼요.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게 심압대가 있는데 지금은 저는 빼놓은 상태예요. 빼놓은 상태인데 이걸 눌리면 이렇게 핀이 나와요. 잘안 보이시죠? 눌리면 핀이 나오죠. 핀이 나온 상태에서 빼다 끼하고오래쪽네 네. 그리고 앞으로 당기는 거죠. 심압대를 위치까지 뽑아주는 거예요. M 코드로도 되고요. M 코드로도 되고 수동으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 밑에 거, 지금 끼운 상태에서 뺐잖아요. 그 다음에 앞으로 가요. 어딘 터렛이 그러 그러니까 심압대를 마지막 뽑은 위치를 이 기계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공 눌리고 있어요. 자, 자기가 알아서 자리를 찾아가. 자리를 다 찾아가면은 딱 멈추고 손 빼고 끼우고 본점 보고 다응용하는거죠그 다른 장비에는 여기에 방진구가 있어요 방진구 이거는 집게 잡는거고 제 다른 장비에 있긴 한데 설명이 좀애매해서 집게 잡는거고 마찬가지로바디에핀 꽂는거 입니다 이게 오픈 이런 식으로 기계를 주면. 이상, 아, 맞다, 이것도 설명 안 했네. <웃음> 이거는, 이것도 옵션이긴 한데, 표그 센터라고. 이거를 눌리게 되면은, 짱,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오, 나와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매되나 잠시만요 Q센터 세팅하는 것 까지 하죠 Q센터 세팅하는 법입니다 이렇게. 저는 풀세터를 눌려서 불러온 다음에 핸들로 핸들로 자 촬영하고 편집하니까 힘드네요 아 편집은 아니고 촬영하고 설명하려니하 힘드네요 촬영만 하던 사람이라든가 촬영만 하던 사람이라든가 그렇게만 하는 것같기하자 그렇게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서 이 정도 위치에 오잖아요 조수에서자 조그 조그 눌리고 앞으로 그러면은 뒤에 딱 이동하면서 빨간불이 딱 떠요 그리고 세팅값이 저절로 바뀌거든요 사실 저는 한, 항상 두번씩이에요 이렇게 제가 시작한 위치가 저 갔다가 빠지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백래쉬 같은 효과죠 그 다음에, X도, 핸, 조그는 안 되고, 핸들로만 되거든요, 이거는. 충돌하면은, 뭐, 말안 해도 알겠죠? 여기까지 와서, 다시, 조그, 조그로 해서, 아래로. X 아래로. 그러면은, 숫자가 바뀝니다. 저절로 세팅이 되는 거죠. 지금은 뭐 세팅 값이 맞아 갖고 거의 뭐 변화가 되는 게 없는데 세팅 값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다른 공고를 해야 되면은 또 핸들로 올리고 하면 귀찮잖아요. 그럴 때는 원점 복귀. 그래서 위로 쭉 눌려주면은 이동해요. 이때 포인트는 쭉 눌리고 있어야 돼요 위로. 이때는 한 번만 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안 가죠? 여기서 M D I. 프로그램 T-0101 그래서 스타트 1번이 바뀌죠 그러면은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공구 터치 터치를 해서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잘 설명을, 설명이 잘 됐나 모르겠네요. 저도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라서 아는 선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제 장비 소개도 할겸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 올립니다. 초보자들을 위한 영상을 좀 자주 올려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올리는데 어 다음 시간에는 이 소프트 속 공구 세팅까지는 저희가 됐으니까, 소프트 주어 맞추는 거, 그리 공작물 좌표계 이동 하는 법을 한번 찍어서 올려볼게요. 모기가 있네. <웃음> 구독, 좋아요 <좋아하셨고>? 꾹. <웃음>